징원터가 이제 여기 엄청 큰 나무가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나뭇채집가 토끼채집을 그러니까 하려고 합니다. 20분 와, 거의 사슴벌레 유충 나왔습니다. 2층 <놀라> <나왔다고> 와, what name? 어, I don't know. 아 너? 어. 어 이게 사슴벌레 유충, 이게 새팔로스같습니다 붓새팔로초 유충이에요. 네. 네, 부새팔로스 같아요. 붓새 같이 생겼어요. 이야. 외국에서 오! 또 이런 거 보는 건또 특단해. 봤다. 외국에서 발견했거든요. 그런데 아, 바로 옆에는 이렇게 어, 와. 와이씨. 어, 뭔가 땅을 파는데요. 뭐가 나올까요, 땅에? 세 아예? 어. 오. 아 밀리패드. 오, 밀리패드. 아 밀리패드가 나와줬네요, 여기. 와. 여기... 색깔이 예쁩니다, 여기. 아, 오, 똥 지렸다. 뭐. 아. 야, 멋있다. 와 멋있다 색깔 예쁘네요 되게 체리색 아리가 애들 한번 들어봐야지 네. 와. 자, 야. 아 어, 이거 뭐예요? 아큰 유충이 또한 마리 나왔줬어요 여기 시큰은 또 시큰도 엄청나네요 어디요? 큰 유충 어, 여기. 보여줘 어? 어. 어 들어가는데요? 어. 이걸 또 여기서도 해외에서 낚시를 해봅시다 낚시 낚시를 나도 원래 투란다 안돼. 자뭐 꺼내봅시다 그냥 그냥 억지로 꺼내봐요. 자오짜 안돼? 이야 와 국내하고 손맛도 비슷하네요 이게 이게 쟤는 수컷 같안 커시네요 이것도 난소가 보이네. 자와 필름 성를 잡았어요 지금. 우와. 우와, 성체다, 성체. 와.. 와 성채다 성채 어덜트와 진짜 예쁘네요 와.. 진짜 예쁩니다 네! 아그 찍어버렸다 아 머리 찍어버렸네요 아쉽다 그래서 터진 거네 어한 마리 또 나왔다 오오한번보시 기대 어 코카스 같은데 코카스인데 코카 기대나 삼령은 엄청 털이 많아 와 이거 머리 새까만 거 보니까 이거 와 코카 인가 코카 와또 나왔어요 털이 여기. 별로 없어요 이야 와 이거 이건 이령 같은데요 이건 네 이령 이령 이령 같죠 음. 그 장수는 다와 계속 나와 코카 와.. 지겹다 크기가 이제 국내 개체들하고 좀 달라요 국내는 이 정도 크기면 되게 하... 노란색인데 아직 많이 크죠? 이제 하얀색 돼서 많이 크겠죠? 이제 코카스코카스가 포크하스. 확실합니다 이와 여기 나무에서 로젠버기 나왔다 하네요? 성충? 와 우와 우와 우와 우 오! 성 와우 김대형 정도 됐는데와 여기 로젠버기? 여기 여기 여기 지 야 나무에 뿌시다가 로젠버기 성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와. 성충 <웃음> 아. 자 로젠버기 성충이 나왔어요 여기 그 밖에 패낼 까고 봐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지금 이제 간 나온 거 같아요 지금 원데이 방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신생이겠죠 신생 네자 한번 꺼내볼게요 꺼내, 꺼내 보시죠 꺼내 보세요 꺼내 와 <웃음> 아, 오, 어제 거는 좀 작다. 색깔 보세요, 색깔. 와. 번역, 아 번역 제발. 진짜 멋지네요. 네, 성춘향 로젠버그 멋있습니다, 멋있어. 로젠버기. <웃음> 어, 어 드디어 나무에서 로젠베기가 나서. 왔 로젠티기 황금진 사슴벌레가 나왔습니다. 어, 그거 와 신기합니다. 보통 입자가 되게 굵네요. 시크는 입자가 굵은 편이네요. 자 여기가 이제 나온 구멍인데, 와 진짜 깊어요. 이런 데다가 아, 예. 이런 데다가 엄청 있어요. 신기합니다 까...